그리고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제가 방송에서 진짜 화낸 적은 진짜 방송에서 진심으로 화낸 적은 내가 방송 시작한 이후로 없어요 니들 아, 웃으라고 보여주고 사진 아닌데? 어쩌라고? 나가 디디라고 아 진짜 그거 아니지 않냐? 야아 진짜 야 심지어 오늘 진짜 어 아니 그건 아니잖아 저희가 그러니까 그게 설정이 안 된다고 그걸 설정하는 건 나도 알아 봉신아 클릭한 다음 컨트롤러에 있는 키를 입력하라는 거야 근데 컨트롤러에 있는 키를 입력해도 반응을 안 해요 컴퓨터가 그냥 먹통이야 이 머가리 마냥 관심이 없으면 쳐, 팔로우 삭제하고 쳐나가세요 주자대기 저만 보면 아시겠어요? 그만 좀 제발 그만 깝쳐 어, 그만 깝쳐 얘들아 동하라고 운전대를 잡건가? 박도 맞추는데 왜 앞에서 방해하냐고왜 그래? 공신병이란나 내가 골드인게 그렇게 화가 나? 난골드야 정리하게 많아요. 하여튼간에 조금만 못하면 말이 존나 많아져요. 셰프님, 짬뽕. 조금만 못하면 그냥 나가 뒤져야 되 그냥 다 자살해야 되는데, 제발 이 인생 대급이 고일텐다이아니 제발 그걸 보세요. 진짜 방송에서 진심으로 화낸 적은 나 방송 시작한 이후로 없어요.